도심 한복판에 일어난 인질극 그때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바보 영구였죠 영구는 엄청나게 강해져 있었는데 혼자서 모든 악당들을 체포합니다. 연구가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로 돌아가 아보인 연구는 땡치리와 놀고 있었는데 영구야 땡치리와 노는구나 군대에서 징짐영장이 나왔다 영구 너도 이제 의젓한 대한민국 국군 아저씨가 되는 거란다 <목소리> 영구는 <목소리> 멋진 군인이 될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 땡치리보고 절대 바람 빚지 말라 하세요 <목소리> 아, 아, 신검을 그 받게 된 영구 본인의 말에 잘 저게님 아에가 남대문 열렸는데 시작부터 조교에게 찍히고 맙니다. 이게 뭐야? 그 아이 글자가 뭐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가짜도 몰라 다 가라뇨 저는 식식한 장군이 되려 하는데요. 상태가 좋지 못했던 용군은 군면제가 거의 확실했습니다. <웃음> 하지만 군인이 되고 싶었던 용군은 <웃음> 대장을 찾아가 애국심을 어필했고 감동복은 대장은 용군을 현역으로 합격시킵니다. 영구에 충전치 않은 훈련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차 화장실에 날라갔다. 어떤 놈이야? 결국 동료들은 연구를 아, 피하게 됩니다. 네. 나수물 어. 아, 받아. 야, 어서 아, 배식 끝났어? 아, 아직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추식주수 <웃음> 그렇지, 뭐. 야, 내거 아니야? 내목 놓고 자네. 이놈아 이거, 이러면. <놈아> 따라온나? 이런언언이이이단장님성부 영구, 다 아침에 밥먹은 데가 속에영잘 먹기 화장실을 마시게 딱 바르사 드디어 훈련이 끝난 연군은 자대에 배치 받게 되는데 전사 오류가 일어나 특수 요원이 되고 맙니다 이상 6명을 특수부대 요원으로 찾으다 특수여원부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무식하고 겁이 없었던 용군은 전쟁터에서 큰알 약을 합니다. 동료들도 그래. 용구를 인정해주게 되죠. 그리고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고위층의 말에 의하면 배트콩들이 최신식 사이보그 설계도를 훔쳤다는군요. 연구과 속한 특수보다는 배트콩의 사이보그 설계도를 찾는게 임무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고 베트콩의 언거지로 투입되는데 베트콩들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배트콩이 원래 저빵 하나 좀 먹어 본다. 누가? 아, 영구야, 베트콩이다. 아, 연구의 한약으로 베트콩들이 죽어가고. 어이, 야, 막 장난 나고. 막 총을 결국 베트콩들은 철수합니다. 오더니 오. 오. 아시네다, 아시네다. 야, 야, 야, 좀 진정해. 여기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지점에 우리의 목표물이 있다. 오늘 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용구는 잠을 자지 않고 원래 통조림을 먹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그때 베트콩들이 기습을 노리는데, 때마침 탈이 난 용구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죠 어... 어... 뒤늦게 돌아온 연구는 동료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고 동료의 복수를 위해 혼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던 중 여자 베트콩은 살려주게 되죠. 아휴 저 바보같은게 베트콩들의 본거지를 알아낸 영구 그시가 베트콩들은 최신형 사이버고 개발에 성공합니다. 함이되자 영구는 반격을 하고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용구는 베트콩들에게 승부되고 맙니다. 여자 베트콩은 살려준 은혜를 갖기 위해 농구를 풀어줍니다. 사이버그를 발견한 용국 이후에 일격을 맞은 사이버그는 파괴됩니다. 나머지 배트콩들을 소탕하는 용구 드디어 제가 임무를 만들었습니다. 음, 저... 직무를 마친 연구가 총을 버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